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목, 어? 어? 와 야생이야 놀아있네 타놨다 어 뭐지? 잠깐만요 아니 깨구라지가 정글 가야 되는데 뭐야 이거 좋아 이거 가자 그래 이거 피카츄 해야겠다 피카츄야 이거 피카츄 해야 돼에 네, 무시하고 나이스 됐다, 됐다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아 안돼 야 이거 죽겠는데? 오오오 저안 때렸, 때렸어요 자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견제 좋았습니다 자 피했죠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일렉트리폴 나이스 죽어! 나 최대한 앞에서 업을 꺼줄 때 저는 뒤에서 성장을 해두도록 할게요 와 이게 안죽는다고?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와 앱솔린 앱솔리 이거 살려줘야돼 앱솔리나 살려줘야돼요 이거 좋아 좋아! 아 뭐야! 아, 바로 내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시면 안돼 들어가시면 안 돼! 들어가시면 안 돼. 아, 큰일 났다 이거,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? 야 이거 강은못 보겠는데? 잡았습니다! 나이스! 자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. 네, 급하면 다 죽어요. 이거 자 깨구리님 레벨이 낮으신데? 먹었어요! 아 좋아 맛있어 아주 좋아요. 먹고날또주고하하하 뭐, 나한테 신속을 써요! 아, 집 가야겠, 이거 집 가야되는데. 아, 이거 집안 가면 나 죽는데. 아, 집갈 수가 없네. 하나, 둘, 셋! 아, 나이스! 과연! 아, 뺏겼다! 피해주고? 다 맞아주고? 아프다, 진짜. 아, 내가 보면 못큰게 아닌데. 어, 아, 왜 이렇게 됐지? 자, 일단 막을게요. 네, 막아야 됩니다. 어, 아, 뭐야! 이거 왜, 그걸 왜 넣어요? 하하, 아, 진짜! 아, 엣소리가 밀었어. 이거 궁수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 무조건 저한테 궁수로 들어올 거예요 아집 가야돼 이거 집 가야돼 나이스! 하하하 <웃음> 척척척척척자 척. 멀리서 폭킹 멀리서 계속 폭킹해 나이스! 나 잘하고 있어 지금! 자 이거 집 가요 바로 집 가요 아 잘해 나 진짜, 지금 피카츄 잘하고 있어 아 지금 골을 못 넣었어 골을 넣을 수가 없어 지금 위에 싸우는 거 그냥 무시하고 이골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자 일단 골 넣어줄게요 <웃음> 이거 내려온다 얘들 내려온다 이거 이거 뭐야 뭐야 가야돼 가야돼 죽, 이거 100% 죽는 거라고 이거 아. 아 진짜 리자몽 너무 사기다 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이거 할수 있어 근데 저거 있지 않지 연기 너무 사기다 아썸 맞게 됐다 아 모르겠다 진짜 내가 진짜 잘했는데 딜도 엄청 많이 넘었네 잠깐만 우리 팀제왜 팀 이래 자 마지막 포켓몬 어떤 게 나올까요 여러분 돌려 돌려 돌려 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도우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? 목, 저. 어? 어? 와 야생이야 놀아있네 타놨다! 어 뭐지? 잠깐만요 아니 깨구라치가 정글 가야되는데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내가 가는 거 아니야! 잠깐만! 이거 막 바로 오잖아! 아 진짜 이거 어떡할 거예요! 아 망했네 진짜! 아, 주공! 주공! 내꺼! 아, 진짜! 개구리 정글도 다 뺏겨갖고 뭐 아무것도 못해 이제 어떻게 이거 아 정글 먹을 게 없잖아 망했네아열탕만으라도 못해 이거 바도 타기 나이잖아 둘넷 잡아 잡아 죽어 죽어 나이스 꼬리 들어가 버립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서 자 빠져주고 제꺼예요 자! 꼴 들어갔습니다! 나 죽는다, 나 죽는다! 나 죽는다! 나 죽는다! 나 죽는다! 아 망했다 아나 정글 돌기 싫은 게 지금만큼 없었어 아니 아도라니뭘할 수가 없어요 어? 우리 깨고락지님 어디 가십니까? 일로 가신다고요? 아, 아이고 아그 금방 따라갈게요 자 요거 이석진과 열매 먹고 바로 따라갑니다 어, 어, 우리 개구락지님, 어디 가십니까? 어, 제가 금방 다 왔거든요. 나이스! 근데 왜나 어식 없냐? 자, 이쪽으로. 나 둘. 나이스 좋아. 하..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냐고요? <웃음> 하나, 둘. 바로 타기! 턱, 턱, 턱, 턱, 턱, 골! 락고요 아이고,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. 바로 타기, 나이스! 와, 잠깐, 방난적으로 지면 나안 되는데? 내 예상 바뀐데, 이거? 아니 진호를 왜 거기서? <웃음> 방금 아까 어 프롬 나이트에서 행복하게 즐 게임을 했고 뭐 포켓몬 오자마자 고통받다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셨던 분 누구지? 잠깐만, 잠깐만 진짜 이건 아니다. <웃음> 진짜 이건 아니다. 막나뇽님 진짜 이건 아니에요. 아 그분의 예언대로 되고 있어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자 잡았습니다. 나 내려오는 거 잡았. 뭐야 이거 이쪽으로 파워타기 떠놓고요둘셋넷개고락지님 어디가십니까 자 이쪽으로 파워타기 아이고 피하셨네 자 도망갈게요 자 내려오는 거 순간 카운터 치는 거 어, 사실 나 지금 까지 되는지도 몰랐어어 운이었어요 나이스 좋아 아 이거를 피하시네 아 괜찮습니다 이거 아마 개구리님이 좀 힘드실 거지만 괜찮아요 피해주고 도망가고? 다시 들어가서? 네. 아이 아, 꼴을 왜못 넣어! 아 진짜! <웃음> 아 정글야 너라니 이렇게 트롤을 이게 고의 트롤인데 이거는 제가 고의로 한 트롤이 아니죠 그죠?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심지어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부재야 이분이니까 궁극기는 못쓸것 같고요 자막나 형님 일로 오세요 나이스! 아, 그럼 얘라도 잡아 요 꽃에 물이라도 주자 10?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뭔가 뭔가 뭔가 뭔가 좀좀 좀 그렇다 아 나쁘다 나 이제 공 빠졌다 잡아 잡아 아, 안돼 아 망했어 아나 잘한 거 같은데 야도란 치고는 잘했는데 굉장히 잘해줬는데 무과외 분 떠나셨는데 죽공제발죽공 됐다 자, 자 썬더 순덕이 가자 자 순덕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누구를 지금 때리시죠? 누구를 지금 때리시죠? 이리 오세요 증거 나이스 버스 차기 <웃음> 어유전범부님 어디가십니까? 어전범부님자 여기서 막아 필사적으로 막아요 나이스 됐다 이겼다 자, 공룡으로 간다 아니 세상에 나 이렇게 난 이렇게 야도란을 잘하는 것 같은데 <웃음> 아 이거 야도란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방어로할게요자 30초 안에 이거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야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막아 이거 망했네 잠깐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이거 떨린다 자자 자, 자, 막아 자자자 자, 자, 무슨 일 있어도 막아 무슨 일 있어도 막아 나이스 아 안돼 아, 이겼을걸? 어, 나의 야도란 캐리로 이겼을걸? 오, 이겼다. 오,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심자 여러분. 너무나 재밌었어요.